맛있어? 응. 오늘 어디 가게? 응. 오늘 엄청 훈련받으러 가는 거야 훈련 뭐? 훈련 뭐? 교육받... 어... 어... 여기는 훈련받는 거야? 어... 아, 저기 타렸어 여기가 여기가 물이 바꿨다 이따 저기서 11시 반에 응. 시기시기 탈수 있대 쌩쌩이 여기서 타는 거야 해리가 교육 좀 받아야겠어 훈련 좀 여기가 어, 풍풍 탈 있어? 어 쌩쌩이 탈수 있어 이거 장파진 여기 탈수 있지 이거 빼고 먹을게 어 어같네 엄마. <웃음> 어, 어. 근데 여기 약간. 응. 요리방. 방 같아? 훈련하는데 여기. 아 온다. 아우가. 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우와, 나라네. 생일, 달려.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 우와, 우와. 내사을버리지 뱀이야? 테 타봐 그거 캥거루 타봐 <웃음> <웃음> 옳지 옳지! 자 우리 동생도! 옳지 옳지! 우 그렇지!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지 뛰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바로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 어 내려와도 돼